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Sonic Speed Simulator. 예전에 우리 Sonic 아시죠? 이 게임 옛날부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로블록스도 거의 똑같이 완벽제했대요 지금부터 함께 커방이랑 즐겨보시죠. Let's go. 자, 처음에는 상당히 느리요 느리에요. 느려. 게임은요. 최대한 보석을 많이 먹어서 레벨을 업 시키는 건데 자 레벨은요 저 위에 가운드 상단에 있죠 지금 저는 3레벨인 거고요 힘 내라 오케이 레벨 업6 전신 걸 하는 거야 야야 같이 가 레벨 업 오케이 레벨 업와 빨라졌어 오 빨라졌어 여러분 그쵸 조금 빨라졌죠 간다 아우 오. 보셨어요? 내려간다 이야 뭐뭐 뭐. 훨씬 빨라졌죠? 아 이제 좀 답답한 게좀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 오 달리는 거봐 달리는 거봐 역시 내리막길에서는 빨리 달리죠 아 레이스 하겠냐? 오케이 레이스 신청했어요 자 과연 저는 15레벨로 몇등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목소리> 이야 1등 <이동! 목소리> 아형아형 같이 좀가형 너무 잘한가 아니야? 오케이! 와우! 보셨어요? 와! 아이 형! 진짜 제발 좀! 엄청 빠르네요 다들! 그래! 니네똥굴다 잘났다 잘났다! 아자 여러분! 저는 3등을 했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나다나하 이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빨간색 칸다 도전 도 도전 도 도전 도전 도도오오돌았또 돌아 어요 여러분 쭉돌았어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저월드투로한번 가볼게요 뭐 친구들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 그렇지 뻥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쇼! 이야! 자 여러분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는 어느덧 제가 30레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되려라 이마에 하는 거아니겠습가자 다시 제가 그릴 일로 왔습니다 와 아까와 드릴 게 상당히 빨라졌죠? 안 이야! 잠깐만 요 여러분 아 이제 대회 한번 참가해볼게요 어. 이야! <웃음> 형님들 <웃음> 엄청 빠르시군요 하지만, 저도 엄청 빠르다라고! 아! 와, 근데 저보다 훨씬 빠른 친구들 훨씬 많네요. 이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맥스 레벨이래요. 아, 50만 레벨이 되면요. 여러분, 환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버스 이거 눌러야 되는 건것 같은데요. 짜자자잔! 자, 다시 레벨 이 1부터 시작됩니다. 아까보다는 좀더 빠른 속도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1레벨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모는것 같아요 레벨을 자저는 그럼 커벙이는 또 다시 100레벨을 해서 꾸준히 열심히 달려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